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4월 15일자로 새로운 강림전 카일이 추가됐습니다. 이 강림전을 통해서 SSR 아티팩트 조각 카일의 밤을 얻을 수 있고 언제나 그렇듯 100장당 1개의 아티팩트를 얻습니다. 카일의 밤은 보스 공격력을 올려주는 아티팩트 중 최상위 능력치로 매일 챙겨야 하는 아주 중요한 강림전이 되겠죠. 보스 카일의 속성은 땅속성, 삼성이 바람속성으로 데려가며 슬로우, 석화 다운 공격을 합니다 어, 다행히도 중독과 수렬 공격을 하지 않아서 라스를 챙길 일은 없습니다 제대로 각 잡고 하시려면 은 파티 중 위내 슬로우 저항에 있는 사람이 필요하며 오 나마리에로 플레이하셔도 충분히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토벌전 대사이저와 비슷한 패턴을 사용하기 때문에 컨트롤 자체는 큰 어려움이 없으며 주의할 점은 첫 브레이크 후에 터지는 모래폭풍 패턴입니다 롬이 알려주기 때문에 타이밍은 알기 쉬우며 이때는 모든 플레이어가 같은 곳으로 뭉쳐야 합니다. 타겟이 된 유저한테 폭풍의 눈을 부여하는데 이 범위 밖에 있으면 바로 즉사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내가 폭풍의 눈을 받았다면 빠르게 아군이 있는 곳으로 가주는 게 좋습니다. 폭풍이야? 폭풍의 눈 근처로 가면 안전할 거야. 나니? 폭풍이야. 폭풍의 눈 근처로 가면 안전할 자 마지막 장면처럼 어, 어. 폭풍의 눈 대상이 죽게 되면 은 보호막은 사라지면서 다같이 즉사하게 됩니다 그 외에 원거리 공격을 하는 납득이 모션 또한 타겟을 잡은 유저한테 1인 공격을 하기 때문에 어, 괜히 아군 옆으로 가서 같이 안 맞도록 타겟 대상이 된 유저는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음, 오 나마리에 8만 전투록 이상 파티로 거의 잡을 뻔했으나 어, 저도 이때 첫 도전하는 판이고 해서 컨트롤 미숙으로 아쉽게 잡지 못했네요. 오늘 영상으로 강림전 카이 클리어하시는 모든 분이 안 좋고 클리어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모의 실력까지 완벽하지? 음.